더뉴트랙스는 모든 등급 사양에 할로겐 헤드램프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어두운 할로겐의 야간시야 개선과 더불어 노란 라이트의 색온도에서 벗어나고자 LED로 변경하는 케이스입니다. 입고 라이트 조사각 및칸델라 수치를 확인합니다. 양쪽 모두 칸델라 수치는 양호한 편이나 조사각은 틀어져 있는 상태네요. 특히 조수석 쪽은 많이 어긋난 상태입니다. 준비한 제품은 브라비오 터미네이터 SP 플러스 바이 펑션입니다. 국토부 인증을 받은 합법 LED 제품으로 검사 통과가 가능하며 제품 보증 기간 2년을 제공합니다. 바이펑션 차량 전용 제품인 만큼 별도의 드라이버 유닛이 포함되어 있으며 상하향 등 모두 LED를 지원합니다. 해당 제품은 더뉴 트랙스 스팅어 전용 제품으로 그 이외의 합법 장착 제품 및 장착 하는차종 리스트는 영상 하단 더보기에 링크 걸어두었습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더스트 갭을 탈거 후 기존 할로겐 전구를 제거합니다. 브라뷰 엘리드를 장착합니다 브라켓 노치가 모두 딸깍하고 걸리도록 해준 후배선 위치를 정리해주고요 전원을 인가해 라이트 작동 상태를 확인합니다 하향등과 상향등 모두 시원하게 잘 들어오네요 이제 라이트 조사각 조절을 시작합니다 선행 및 맞은편 차량 눈부심 방지와 더불어 제조사가 이도하는 밝기 구현을 위해 조사각 조절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조절을 확인한 모습으로 가장 먼저 운전석입니다 교석쪽 수치구요 차량 등록증에 검사 통과를 위한 사전 인증 스티커 부착 및전산 등록을 마치면 작업이 끝납니다 좌측은 알록은 우측은 LED의 모습입니다 야간시야에서는 물론이고 차량 드레스업 효과로도 훌륭한 것 같습니다 이상 더 뉴트렉스 합법 엘리뷰 튜닝이었습니다. 해당 작업에 필요하시다 예약 안내링크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